안녕하세요. 게임 스트리머 이쿤입니다. 오늘 영상은 구스구스 덕 팀전입니다. 흰 팀, 파랑 팀, 초록 팀, 빨강 팀으로 진행이 되며 가장 많이 생존한 팀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. 팀 팀을 가자, 공격으로 가자. 화늘, 영래, 서 어떻게 할까? 음. 이코는스파입니다저 조류관찰자. 이때는 조류관찰자. 영래, 장의사, 조류관찰자. 미션 깨자. 어 미션 깨고 아이고 망했네요. 일단은 내가 오리긴 하니까 아, 우리가 몸을 대고 아니, 아, 아니, 우리가 몸을 대고 이큰님이 서는 게 맞아. 생존해. 어, 생존부터 해. 우리는 생존부터 하고 내가 알려줄게. 이리 와봐. 너희들 이리, 이리 와봐. 알려줄게 우리 여기서 좀 못해요. 이쪽 아니야 아니야. 안 좋아. 거기? 무조건 음, 여기. 여기야. 내 파... 매번 유튜브에서 말하자. 여기가 제일 좋다고 왼쪽 오른쪽이 보인다니까? 음. 바로 도망가. 내가 앞에키초를 뛰니까 상대 보여로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미션식으로 게임 끝내자. 이거 다이아니까. 진짜 이번에는 다 썰게. 전 경찰서를 봄. 음, 내가 다 썰게. 경찰서에 아무도 없음. 파란팀, 파란팀, 파란팀. 어디 어디 경찰? 경찰서? 경찰서예요. 경찰서. 나이스. 한명 잡았어. 아직 아직 도 있어 혹시? 썰었어요. 썰었어요 이거. 아 기다려 기다려 거기 기다려봐. 어 거기 기다려봐. 다시 올게. 응. 한번더싸어한번더싸어 아직 안에 있어? 아께랑 몰라 오케이 오케이 또 갔다 오케이 뭐 미친 이쁜님 너무 하잖아요 이쁜님 아 돌아와 아아 응. 뭐가 너무 안돼 뭐가 너무 안돼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뭐 하세요? <웃음> 뭐가 너무 안돼 뭘로 아, 뭐가 너무 안돼 아니 살려줘요 저, 저희 파팀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뭔데? 아 오케이 저 어, 비둘기요 이 군님 너무 하 잖아요 일단 파랑팀전멸 시켰어 우리 집 여기서 기다려? 무조건 빨간 기다려? 팀. 네, 은행에 빨간팀 어, 네. 있어요 은행에 빨간팀 초록팀 부터.. 아 빨간팀 잡자 어, 빨간팀 전멸 시켜야 돼 잠깐만 빨간팀이 오케 갔다 와요 음.. 빨간팀 전멸 시키고 네, 살아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근데 은행에 있다고?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네응 음, 갔다 올게 네. 어, 아니 나오지 마. 어, 나오지 마 이게 거기 있어 여기 있는 게나 있는 게 나. 시험 왔다 나이스 오지마! 도망가 도가도가도가도가도가도가도가도가도가 오케 이 오케 이 다시 다시 오오오 오야아이아 정신차려 정신차려! 빼빼빼 우리 배빼빼 아, 아씨 아발아니 아니 잠깐만 아 여기 있어줘 여기 있어줘 내가 갔다 올게 다들고 올게 어 나이스 아 한번 더 썰었어 여섯 명 썰었어 아 우리 팀아 이거 왜다 죽냐고 이게 씨 그거 그거 도망 왜못 가냐고 아 어디 있을까 아 어디 갔어 죽었나 아닌데 아 잠깐만 우리 거래 거 대화를 나가 대화를 나가 왜, 왜 뭔데야 뭔데 안돼 뭔데 안돼 녹색 팀은 근데 써아야 되는데 녹색 팀 어디 있어? 어디 있는 거? 안돼 안돼 어 녹색 팀 잡아야 돼 일단은 인원 수 거기에 빨간 팀 있어 우리 있던 자리 이렇게 빨간 팀이 한명 남았어 어, 녹색 팀 잡아야 돼 녹색 팀한명 남기고 끝내야 돼 녹색 팀한명 남기고 빨간 팀 잡으면 돼 <웃음> 어우 씨. 어, 잡았어! 빼빼빼빼빼! 빼, 빼, 빼. 살아야 돼, 무조건 살아야 돼. 음. 아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! 나 혼자 갈게, 나 혼자 갈게. 뭐냐 없는데? 아 여덟 아, 명 아홉 명썬거 같은데? 녹색팀 한명 살리고 나머지 다 깨야 돼. 녹색팀 지금 몇명 잡았지? 아, 녹색팀 몇명 잡았죠 여러분들? 하나.. 잠깐만.. 녹색팀 몇명 죽었어? 하나 둘.. 오 일단 빨강부터 잡자 아, 빨강부터 잡고.. 이 아, 깨야겠다.. 깨고.. 음, 일단은 빨강부터 잡을게요 빨강팀부터 잡아야 돼 아 팀킬병 팀킬병 그만 아 내가 팀킬병이 도져버렸네 아 진짜 아 미치겠다 다 잘해놓고 팀킬병이 도져가지고 다 잘해놓고 팀킬병이 도져가지고 아 돌겠다 이렇게 잘해놓고 팀킬병이 도져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잘같이 잡아야 되는데 아, 아, 살았어요? 아이큰디 너무해요 이큰디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쁜 이미 다 써셨어. <웃음> 네, <웃음> 나 우리 팀 우리 팀까지 다 써졌어. <웃음> 끝.